카드가 그다 좋아. 이거는 두자수. 크루시 이겼다. 우. Yeah. 나도 다음 좋지 않겠다. 나이스. 이게 아기 크루시지. 자 혼자 다 이긴다. s h a d i w o t h i s e f a t h l i o u d a n e n t d a m e m e n o w n t o t h I h y t h 슬피는 경우 공업군 약간 불안하자방매 공업은 이 계속 안고 무조건 복사 한 번만 더 걸리 면 이긴 네한 번만 걸려서 피했죠이거야 마지막 에 비밀 걸못 끝내 잖아리 마지막에 비밀 걸고 끝내 요 비밀 다 빼고 끝내 주뭐한개 걸어 주고 끝내 주지. 중심 같은 밴더 뱀덕. 바이트, 밴더도 빼줘. 아, 근데 이러면 이대로 끝이잖아. 에이, 어, 야, 뭐야 달선달전다전다다다다다다달 전달... 전달... 전달... 뭐야 너왜 일로 왔니? 어? 왜전가 때리니? 뭐야 오, 왜 뭐야? 뭐, 역시 갓겜인가? 오, 뭐야? 총들아, 해줘! 오, 뭐야, 이건 또! 오, 싸워! 싸우라고! 싸워! 뭐, 레리코야, 레리코는 뒤질래? 와, 결국 완성했네 얼음방패 플럭을 열 받나? 억울하나? 잽 대비는 이미 다 돼있어 뭐야! 얘는 죽었고, 얘는 죽은 줄 알고 나간거야? 또 하나, 지금 여기에, 소속을 마주 잡고, 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적자 생존. 적자 생존 티켓 투스, 플러스 57점.